안녕하세요 파마니의 파비앙입니다 오늘 소개할 샤프는 잠시만요 카메라 손이 안 되는데 오늘 소개할 샤프는 모노그래프 제로 샤프입니다 이번에 샤프를 소개하는 겠 거는요 이번에 원래 만년필 리뷰하려고 했는데 만년필을 원래 리뷰할 만년필이 빠가졌어요 네 실제로 빠가졌습니다 네 그래서 새로 주문하였고요 그래서 이번에 급하게 새로 원래는 다다음주에 원래 다음주 그러니까 이번주 일요일날 이번주 일요일날 올라갈 모노그래프 제로가 먼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네, 일단 서로는 여기까지 가기도 하고요 본격적으로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노그래프 제로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한 4,500원 주고 샀어요 4,500원 주고 샀고요 4,500원 정도의 가격대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오프라인 매장이나 온라인 매장은 좀 다를 거란 걸 미리 말씀드리고요 네, 외관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외관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그립존 부분에 일단 엠보싱 처리가 된 철제 철제로 어, 그립, 그립감을좀 살렸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삼색으로 이렇게 어, 삼색으로 특징을 주는 것이 눈에 띕니다 그 외에는 여기에는 데몬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안쪽에 얼마나 그렇게 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안쪽에 뭔가 부서진 게 없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끝부분에 혹시 끝부분은 역시 제도 샤프처럼 이렇게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 외에, 다양, 그 외에 다양한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 외에 다양한 기능 같은 경우에는 딱히 솔직히 말해서 기능 같은 경우는 에요거 말고는 딱히 없어요 요게 돌리면 돌리면 요게 이렇게 지우개가 튀어나와요 지우개 같은 경우는 저는 잘안 쓰는데 이 지우개 같은 경우는 에 일단 얇기도 얇고 기본적으로 뭐 샤프 지우개는 솔직히 잘안 쓰잖아요 그래서 잡는 경우 잘안 쓰고 있고요. 다음에 여기 그립 부분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해서 조금 무거워요. 조금 무거워서 조금 무거워가지고 이쪽 부분이 조금 무거워가지고 솔직히 균형이 좀안 맞아요. 물론 지구 필기를 할 때는 균형감각 이런 게 균형 같은 게 솔직히 잘 느껴지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잡았을 때딱 느껴오면 균형이 잘안 맞아요. 균형이 잘안 맞고. 기본적으로 앞쪽에 쏠려 있는 느낌을 자주 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단점으로는 여기 엠보스 처리된 이쪽 부분에 엠보스 처리된 이 철제 부분이 상당히 때가 많이 타요. 상당히 때가 많이 타고, 그 다음에 검은 검뭇하게때가 많이 타거든요. 그 때가 진짜로 많이 타요. 그 피금 같은 경우에는 피금 같은 경우에는 피금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피금 자체는 뭐 샤프심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 뭐자신이 쓰는 방법에 따라 다르기도 하지만 어 피금 같은 경우에는 나쁘지 않, 않고요. 피감 나쁘지 않고 그 다음에 어... 필압을 설명할 뻔했네요 순간적으로 필기이 나쁘지 않고 난 균형도 상당히 나쁘지 않은 편이에요 물론 요거 같은 경우에 균형이 저 같은 경우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뭐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어 균형 자체가 조금 한 번씩 가다가다 가다 한 번씩 한 번씩 맞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 때도 있는데 평소에 그냥 막 마구잡이 필기할 때는 균형 균형 자체가 나쁘지 않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어 그래서 뭐개인의 감상평이었고요 그 저는 0.5로 샀는데 이거 같은 경우 0.5, 0.7, 1.0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샤프심을 넣을 수 있는 어, 그런 샤프입니다 물론 이 샤프 어, 물론 샤프에 따라 다르긴 하죠 물론 사는 거에 따라 아 설명을 잘못했는데 사는 거에 따라서 0.5, 0.7, 1.0을 넣을 수 있습니다 네 사는 거에 따라서요 저 같은 경우 0.5로 샀고요 뭐 여기까지 어, 뭐 여기까지 모노그래프 제로 샤프의 리뷰였습니다. 여기까지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시고, 다음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 안녕.